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영화가 우리 영어로 glorification 된 거죠. 사실 그, 여기에 이제 영광이라고, 영광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그 뭐죠? 영화라고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화나 영광은 하나님에게도 쓰일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쓰일 수 있고, 천사들에게도 쓰일 수 있고 인간들에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들에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자,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뭐죠? 학생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림, 오케이, 라이트, 유알 라이렌스가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죠. 자, 뭐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자 사고가 제대로 바뀌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집단적으로 우리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화는 언제 되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신에 육을 벗고 죽었을 때가 개인적인 영화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예수님이 오세요. 그때 우리가 영광중에 나타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아주 길게 봤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성화를,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옛 것, 옛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 자아는 산삼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새 자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자 보세요. 8절에 8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 벗어버리라고 했죠. 자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사람과그 행위를 뭐예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탐심 뭐죠?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자 따라서 탐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예 성경이 이렇게 선을 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저런 것들에 저런 사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원래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그 교제의 전제조건이 있어서 뭐죠? 우리가 개인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셔야 돼요. 아까 예노 엔녹 봤죠? 엔녹선지자 주님과 동행했죠? 자, 그와, 그와 같이 전제적 권이 있는데, 각 개인이,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 그, 코인온이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죠?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예자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영호는 커녕 정말 구원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또 우리 갓기이 죽어서 영호는 커녕 정말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 지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직도 내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혔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지 구원파들이 거듭남을 이상한 거듭남을 강조해가지고 그 거듭남하면 이단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한데 거듭남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라는 게 예짜나 원인 산산 조각이 나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을 입었다고 지난 시간 구구절절 우리가 배웠죠. 배우면 뭐예요? 행하를 않으면 아무 것이 없어요. 말씀은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와고나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기능인 거죠.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천국이 예약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순능에 살아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어떤 꼴이 나요? 로세 꼴이 나는 거예요. 로세 꼴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하고 우리가 또한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거듭난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어찌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초소에서든, 어, 위치와, 우리가 어떤 위치와 신분, 신분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삶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또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레, 벳 이거 다 아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알레프. 알레프. 베트 배, 트 김에, 기에달렛 e t 달렛 e t 달let, hair, h a i 요드 a i r vavu, v a v 라메트, 라메트, 라메트, 라메트, 메인, 메인, 멤인눈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노 자데 코프 쉬 신. 쉰 신. 신. 신. 신, 신 잘못됐죠? 여러분 속았어요 점이 둘다 이빨 모양이죠 점이 오른쪽에 와야 쉰쉰 쉰. 쉰. 쉰. 점이 왼쪽에 오면 신신 신. 신. 신. 신. 신.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예수님이 여러분 일저, 율법이 1유액을 말할 때는 뭐였어요? 헬라의 이오타 다음에 히브리어의 요드예요. 제일 작게 생긴 문자죠. 얘는 뭐처럼 뭐처럼 생겼어요. 뱀이 뱀이 이 테트는 뱀이 다리를 딱 꿀, 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뱀뱀 모양이에요. 그리고 라메드는 좀 막대기 같이 생겼죠. 뱀은 뭐예요? 물이 죠물 우리나라 미음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사실 물이 있는 다음에 눈,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맴이 먼저 나온 거예요. 얘는 이빨처럼 생겼죠? 이빨처럼 생겼고, 얘는 뭐예요? 코프는 뭐처럼 생겼어요? 바늘끼처럼 생겼죠? 다음에, 레쉬는? 이게 달레트하고 레쉬가 좀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달레트는 문처럼 생겼어요. 레쉬는 좀, 뭐죠? 끝이 좀 둥글죠. 머리에요. 머리. 머리. 머리. 우리 머리가 좀 둥글죠. 둥글게 머리를 머리처럼 생긴 거예요. 다음에 여기 알레프는 황소. 소같이 생겼죠. 베트는 뭐 집같이 생겼죠. 여러분. 저만 그러나? <웃음>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각 글자가 히브어의각 글자는 뜻도 있고 숫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잘 삼기 시키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히브리어의 알파벳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로, 자, 사랑이 뭐죠? 여기에 여 여기 적어 놓긴 했지만, 보시면, 이게 뭐, 아하죠? 아하바죠? 아하바. 아하바. 아하바. 아하바. 아하 정확하게 발음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하바. 다음에 얘는, 다음에, 히락은 뭐예요? <목소리> 자 여기는 여기에 그~ 여기에 이 발음은 음절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심 여기가 보면 심하 심, 심, 좋아요 심하 심하 좋습니다 심하 예 그다음에 자 화평은 뭐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다음에 오래참음은 사라누자 여기가 사브 여기는 음절이 끝이요 사브. 사브 라누트, 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누.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다음에 자비는 뭐예요 네디부트. 얘가 앞, 맨 앞에 오면 발음을 어쨌든 하, 하거든요 네디 여기가 점이 저 뭐죠? 안에 들어왔죠. 우발음이 되죠 네디부트, 자 네디부트, 랩, 마음이죠. 네디부트 랩, 예 잡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충성은 에무나, 에무나 좋습니다. 에무나, 에무나, 예 믿음이에요. 사실 피스티스죠. 다음에 온유는 아나바 아나 좋습니다 아나바 아나바 아나바 다음에 절제는? 어, 하, 하 여기는 끌어서 읽어다 하츠니야 좋습니다 하츠니야 하츠니야 하야하 여기는 레켓 하츠니야 레켓 하츠니야 레켓 하츠니야 레켓하츠야레켓예 좋아요 자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헬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자 히브리어로는 아하바 아하, 아하바 좋습니다. 아하바 아하, 아가페 아하바 아가페 아하바 아가페, 아하, 아가페. 아하, 아가페. 히그는 뭐예요? 헬라어로? 사파? 아니 요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사실 이 발음하고 어, 어느 발음하고 같아요? 아, 아니죠 히, 히브리어에 해발음이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해발음이 지금 이 발음이지. 이발음은 똑같아요 사실은요. 카라. 카라. 여기는 쉼나. 쉼나. 쉼나. 쉼나. 카라. 화평은 뭐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샬롬. 샬롬. 샬롬. 에일레네. 에일레네. 에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스미아미아 마크로 좋습니다. 마크로스미미아빠르게 마크로시미아. 스마크로스미미아 자, 여기 여기는 그 히브리어로는 사브라누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 누트 사브라 누트 마크 로세미아, 마크 로세미아, 마크 로세미아, 마크 로세미아, 사브라 누트 사브라 누트 마크 로세미아, 마크 로미아좋 습니다. 자, 자비 는 아니요, 크레스, 크레스 토테스, 토테스, 크레스 크레스 토테스, 토테스, 크레스 토테스, 스 토테스, 크레스 토테스, 크레스 토테스, 크레스 토테스, 자, 자, 여기. 히브리어로는 네디부트 w o 디부트 a 디부트 o o d Lady Wood, l a 디부트 o 디부트 a d y w 레 o d l a 디부트레 o 스 l a 스 y w 스 o d 스 a d 스스스스 레디 브트랩. 레디 브트랩. 레디 브트랩.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자, 양선이 군니스에 셋해고 자, 구시 아가토스죠. 비슷하죠 자, 아가토스 시네. 시자 아가토스 시네. 아가토스 시네. 아가토스 시네. 아가토스 시네. 아가토스 헤세드, 헤세 셋.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아가 e s e 자, 충성은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이, 죠 i s t i s 스 피스티스 s e m 에무나, 에무나, n a e 스 u n a p i 뭐죠? 자 여기 i s t i s o y u r u m m a j o 자, 여기 는 아나바 아나바 그 좋아요. 아나바 아나바 아나바 프라우프스 아나바 아나바 e s a n a 프 a p r o u 테스프 Proutes. Proutes. Proutes. Proutes. Proutes. p r o 엔 크라 테이 엔크라테이아 자, 여기 는 어떻게 셀프 컨트롤 을 절제 를하네 라켓, 하아네크 라켓, 하아네크 라켓, 하아 네야 라켓, 하지 네야 라켓, 하지 네야 라켓, 하지 하 네야 켓하츠 네야 레켓하 네야 켓하츠 네야 레켓하 네야 켓하츠 네야 레켓 네야 하츠 네야 레켓켓하츠 네야 레켓하네라 하지 네하네하네라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테이아, 하츠네아 레켓, 하츠네아 레켓,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테이아. 앤크라테이아.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자, 그헬라가 사실 그리스어, 그리스어인데, 여기 슬라브계 민족들도 다이 알파벳을 쓰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 몽골도 이 자모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이헬라어 자모를 알면 헬라어를 알면 여러분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언어를 알게 굉장히 편해요 자 여기 헬라어 발음으로 되어 있죠 대문자 소문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헬로우 발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타 여기는 감마 감마 감마 감마 델타 델타 델타 델타 푸시 발음이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제타 론타 e 타 제타 e t a e t a z e t zeta zeta e t a e t a 타 세타 이오타이오타 카파 카파 람이다 람부다 람부다 a kappa, kappa, 크 a m b d a lambda, l a 로로로 Row, Row, Row, Sigma, Sigma, Sigma, Sigma, Tao, Tao, Tao, w p s i l o n w p s i l o n w p s i l o n Yeah. 여러분이 좀 읽으면서 발음이 두 개가 나는 게 있어요. 여기가. 다음 그, 푸시가 있죠? 푸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크시가 있어요. 크시가 있어요. 자, 그리고 헷갈리는 게 여기 제타와 크시가 좀 헷갈려요. 제타의 소문자를 한번 돌리는 거고요. 크시의 소문자는 두번 돌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수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겼는데 글자 맨 뒤에 오면 영어의 S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다음에 여기 세타, 영어에는 발음 기호로 남아있죠? 여기에는 실제 문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게 좀 헷갈리죠? 제가 러시아어를 배울 때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파이 우리가 파이 라고 했지 이게 피 발음이 되고 이게 영어의 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자 우리 라시아 할 때도 이 발음을 쓰, 이 기호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되고 몽골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도 다 그, 이, 알 발음이 됩니다, 영어에.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죠? 러시아에서는 이게 N 발음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H, 영어의 H인데, 헬라에서는 에 발음이 되죠? 에 타죠, E 타. 예타. E 장모음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런 어떤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면 어쨌든, 여러분이, 어, 굉장히 성경에 예나 또 다른 나라 언어들 배우는 데 유익합니다. 자, 이중 모음을 한번 알아볼까?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오이. 오이. 오이. 아우. 아우. 유. 유. 유. 유. 유. 유. 우 유. 위. 위. 위. 위. 위. 위. 자, 사실 우리가 헬라어의 명사를 외울 때는 그 관사까지 같이 외우는 게 좋죠. 왜 그러면 관사가 다르니까요. 자, 헬라어로 우리 오늘 영화, 영광이 뭐죠? 자, 해독사 이렇게 외우시면 해독사. 해독사. 독사. 예, 크시 발음이 나죠. 독사라고 해요. 해 해독사. 해독사. 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 우리가 좀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많이 외웠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 할때 아들이 뭐죠? 휘오스. 호? 호. 휘오스. 휘오스. 호, 휘오스. 호. 그러니까 호, 휘오스. 호, 휘오스. 여기가 위오스인데, 강한 숨표가 있죠. 그러니까 흐바름을 넣어줘요. 호, 휘오스. 호, 휘오스. 호, 휘오스. 그, 우리가 이제 법할 때는 뭐죠? 호, 노모스죠. 불법 할 때는 뭐예요? 아, 영, 아를 넣어주죠. 영어에서. 호 아노모스 이렇게 아노모스. 생각하시면 돼요. 호노모스. 호노모스. 호노모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는 뭐예요? 호 아포스톨로스. 호 아포스톨로스. 호호호호 사람 인간은 호안트로포스호안트로포스호안로스자 호 안트로포스. 호 안트로포스. 호 안트로포스. 호 안트로포스. 하나님 왕국 할때 뭐예요? 해 바실레이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왕국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해야좀더 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바실레이아. 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자, 우리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헤. 엔톨레. 엔톨레. 엔톨 여기 있죠. 어디 죠 엔톨레가 헤 엔톨레. 엔톨레.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헤조 헤조에. 자, 우리의. 심자, 해, 우리의 마음, 해? 해? 카르디아. 카르디아. 해, 카르디아, 해, 카르디아, 해, 카르디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해, 포네, 해, 포네, 해, 포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셔. 해 파라볼래? 좋습니다. 해, 파라볼레, 해 좋아요. 다음에 우리의 혼, 부식해? 해, 푸시케, 해, 푸시케, 해해해해 좋아요. 다음에, 아라머,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발음이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단없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너무나 지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정말. 영화의 삶에 대한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살기 급급, 급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노숙자가 편하다.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20여 년 전에 어떤 직장 동료가 정말 명문대를 나오고 한 자기 친구가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동료분한테 이런 말을 했요요 너도 노숙해라. 너무 편하다. 아무 걱정근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 그럴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은 걱정과 근심과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죠. 더구나 이런 전쟁의 위협들 또한 요즘 같은 질병의 위협들, 너무나 많은 그런 위협과 걱정, 근심과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지금 뭐죠? 7, 80년 전인가요? 한 8, 90년 전에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 어땠을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1948년에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셨죠. 이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마라. 그니까 이분은 참 자유의 의미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주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국제관계를 아주 꿰뚫어보고 있었고 었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어, 정말 그때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대치했던 인물은 북한의 조만식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산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자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역시 그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 또 건국 전후였죠. 엄청나 어쩌면 현대보다 더 현재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혼란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분간을 하고 그 공산주의나 여러 상황들을 꿰뚫어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에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가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길을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대를, 이런, 이렇게 살아가면 전혀 죽음 이후에는 준비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험난한 시대에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왜? 왜? 왜 갔어? 항상 도왜 갔어? 잠시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만식 우리 장로님은 영원한 걸 택한 거예요. 이분들은 참으로 제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분들은 참으로 준비를 잘 하셨던 거예요. 준비를 잘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어떻게 됐어요? 실컷 이용당하고 영원한 걸 준비 못하고 채용당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또 오늘 선포되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영원한 것들을 영화의 삶을 준비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죠. 어떤 신학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홉 단계를 걸쳐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화까지 왔어요. 영화까지 왔어요. 결국 구원의 클라이맥스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클라이맥스, 최종단계라는 거죠. 자, 여기는 완결인데 이것은 어떤 미래적인 개념이 참 강해요. 미래적인 개념이 가, 강하고, 미래적인 가, 개념이 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준비, 뭐라고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열천여 비유해서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천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일을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음, 태초의 그 창조사역이 선하였기 때문에 그의 구원사역도 어떻게 영광스러운 열매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죠 성화와 영화의 삶을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나름의 논리로 잣대로 살아가는 건 그냥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도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클라이맥스 영화 그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상에서는 뭐예요? 성화의 상, 깎이는 상이 모서리같이 날카로운 게 아까 뭐죠? 배트 뭐죠? 집이나 달래시죠 달래 울타리인데 그게 깎여지면 뭐가 돼요?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면 래시가 돼요. 우리 머리가 돼요. 그것과 같이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삶? 깎이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화가 개인적이면 또한 집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죠?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이... 벗고,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때에 이루어지고, 또, 집합적인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쵸?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죠. 그리고, 지상에는 성도를 또 올라가죠. 그쵸? 그걸 이제 집합적인 개념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학서적을 보다가 어떤 개인적이면 또한 집합적이란 말이 있으면 아이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를 지향해야 되는데 영화의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영화의 삶이 뭐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에서 벗어나기 쉬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단계를 가르치되 뭐죠?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영화를 분명히 우리가 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삶이 있지 아니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근그 지금 여전히 죄된 속성들이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나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전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전국의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게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웃음> 전혀 기다리지 않는 거네 학생들 심각한데 <웃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결국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영어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재앙이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그게 우리의 로망인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는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좀 격하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야 정말 영화의 삶을 꿈꾸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소망을 하세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어원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봅시다. 사실은 영화는 영광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죠? 카 아. 이게 베트잖아부 발음이죠. 이건 뭐죠? 오 발음이 되죠. 보, 오. 드, 달래드카보 드. 카보드. 카보드. 카보드. 카보드. 카보드. 카보드. 여기 써져 있죠? 빛남 광채, 광이, 영광. 자, 출애굽기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와의 호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영광하고 사실 연관이 있어요. 영화가 자 그래서 그 지금 여기를 이제 격변화한 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거 캐. 캐 이건 무시하고 이 아래가 캐, 캐. 무시하고, 이 아래가 캐. 캐. 보드 캐보드. 자 이건 좀 어떤 변화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영어라는 말을 구약 영어에서 찾는다면 카보드, 카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카보드라는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아까 봤죠. 뭐예요? 독사인데 예, 우리 우리 저기 한글 한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독사. 그렇죠. 독사. 근데 이제 그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 빛남 광채인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 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하시더라자이 시간에 자, 우리 아프신 분들 좀 손을 얹으세요. 혹시 그자 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신 분들, 그 부위에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의로 명하노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여.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자,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질병과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병이 깨끗이 났고 예수님께 영,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 자 근데 이게 헬라어가 격변화를 해요. 격변화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죠? 휘페르. 이게 전지사거든요. 호 라는 전지사. 이것은 소유격을 동반해요. 그래서 아까 뭐해, 뭐죠? 호 독사였죠. 해독사죠. 해독사. 해독사예요? 해독사인데 자, 그해 이게 지금 격변하라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격변을 해서 테스 독세스가 됐어요. 테스 독세스에서 자, 이, 이것은 저그 휘페르는 플러스 소유격이에요. 뒤에 그래서 한번 읽, 읽어볼까요? 휘페르 테스 독세스, 휘페르 테스 독세스 세우스도 격변을냈 했죠. 투 세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말이돼요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iper takes d o c e s to theu.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름으로 명안을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격변화를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제가 읽었던 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아, 아, 사, 안,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읽어보면 독사, 독사. 독세스. 독세스, 독세, 독세. 독사. 독사. 독사. 독사. 독산, 독산, 독산. 아에스에안. 아스에안 여성은 이렇게 변하네요. 예. 자, 예, 복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했어요? 영광, 영화가. 카보드. 카보드죠. 카보드. 카보드. 자 헬라어에서는 독사. 해독사죠. 해독사. 영어로는 글로리.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응.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라고 하셔도 돼. 요 l o r i f i c a t i o 예. 그래서 원어를 봤습니다. 자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지금. 카보드는 구약에서 카보드는 누구, 누구께?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어 있고. 헬라어의 독사는 예수님께 좀 독점적으로 사용,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약간의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적 성질을 하나님의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의 전시곧 전시 자신의 전시, 속성들의 자아 전시를 뜻하라. 뜻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될 때는 자,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장차 재림하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용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천사들한테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됐요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을 통하여 반사함이 반영됨을 뜻한다. 예. 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모세가 주판에 새겨진 식계명을 받아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얼굴에 광채가 났다. 났다. 자, 믿는 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떠난 성도들을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은 변화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변하게, 영광으로 변하게 되어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것이다. 읽어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이,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죠. 누구를 누구를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죠? 예를 들면 설교자가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대로 반사해줘야 되는데 자기 있게 섞였어. 빛을 받아서 뭐 이상한 게나와엑스선이나 이런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마치 자 천사들에게 또 모세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 있는 거죠.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단어의 사용 예제를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공곰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특히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데 자자 자,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도 믿는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세상 떠난 성도들은 부활하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존성도들은 변화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돼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꿈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음. 자,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42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하이니 이는 내이름이라 내 나는 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내 영광을, 영광을 다른 자. 대찬성 주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준 적이 없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이겠고 그때, 그때 땅의 모든 적석들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능력과 큰 영광을, 영광을 얻는 오는 걸. 것을 예수님께 어, 예수님께 적용된 영광을 좀 봤고요. 에스겔 8장 2절을 보시면 천사들하고 연구하는 데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불같고 단새 같은데, 같은데. 네. 뭐예요? 이거 천사의 모습이죠? 자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 관련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 그 증거의 두 판을 제 손에 모세 들고 시내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쵸? 골로에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성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각기 하나님께, 예수님께, 천사에게, 모세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된 그 영광이란 그 단어들의 사용처들을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영화와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영화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하나씩 좀 보면 자 보면 그 영화는 사실 몸의 완전구성은 물론 성지상 완전한 도덕적 갱신을 가리키죠 영화의 몸은 완전한 도덕적 성실의 구현이에요. 지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거나 부활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모모스가 있는데요. 아모모스는 헬라의 아모모스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은 유다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없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믿는 자들은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연단이 왔을 때 템프테이션이 말고 테스트가 왔을 때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기서는 b l a m e l 라고 해석을 했네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이제 읽어볼까요? 암호모스アモ모스アモ모스 얘는 격변화에서 암호무스 라고 하죠. アモモ 흠없는, 창만할 것이 없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하기우스 ハ 여기다 격변화를 했어요. 원래 하기오스죠. 얘도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할때 거룩한 도덕적 완전을 뜻하죠.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골로스에서 1장 2 2절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증음을말입니 말에 말에 화목하게 하상한 너희를 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그 앞에 그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쵸?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참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뭐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세번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증거를 아는 게그 누구죠? 베드로와 누가 이제 몇 시에 기도하려고 성전 미문을 통과했죠? 9시 오후 3시 그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게 근거음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라. 이렇게 했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굉장히 영적인 대결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거룩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어쩌면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하루에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함을 우리가 받고 또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을 위해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계는 계급 질서예요. 계급 사회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하급 애들은 다 떠나가요. 못 버텨요. 내가 예수 이가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급 애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프로스코프스 읽어볼 까요 시작. 아프로스코. 아. 아프로스코프스. 아프로스코프스. 아프로스코프스. 상처 또는 흠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해를 입거나 해를 주지않는다는 말하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아프로스코포이죠. 격변을 해서 시작. 아프로스코포이. 네. 자, 빌립보서 1장1 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배라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의 날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이게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이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또 진실의 허물 없이 이렇게 있으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악한 마귀의 권세들은 죽음의 영과 모든 더러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아프로스콥스한 우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또 하나 다른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프로스코 포이도 나오고 포스도 나오고 에일리 크리네스 나 에일리 크리네스는 뭐죠? 순수한 혼합되지 않은 흠과 티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읽고?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 크린 에이스 아우 잘 읽네요. 에일리 크린에서 격변화해서 에일리 크린 에이스로 읽죠. 피워 여기는 아프로스코. 아프로스코포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사랑것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날이 뭐죠? 헤메라죠 헤메라. 여기에는 격변화해서 에이스. 헤메란 크리스투. 자 하나씩 읽어볼 까요 시작. 에일리 크리네이스 카이 아프로스코포이 에이스 헤메란 크리스투. 예, 이제 거의 헬라어로 완벽하게 있네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자 그,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읽어볼 까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아, 아, 넹, 클레, 아, 넹, 자 여기 보면 감마가 카파나 감마 아, 넹, 앞에 오면 네? 음발음이 돼요 아넹 아, 클레토스 아넹 클레토스자 아, 아, 그래서 아넹 클레토스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고린노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아, 것이 아, 없는 아, 자로 아, 끝까지 경고하게 아, 아, 자 여기 <웃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앙 연구를 하게 되면 정말론자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한 자가 돼요 성경을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곳곳에 지금 그리스도의 날그 예수님 재림의 날이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화의 삶은 영화의 삶은 어떤 삶을 전제하고 있어요? 보니까 성화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삶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화의 삶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 뭐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푸토이 오 저기서 아멘푸토이 원래는 아멘푸토스가 격변한 거였죠 투 퀴리우 아멘푸토이죠 자 여기 아멘푸토스는 잘못, 실수, 책망할 것이 없음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고 1장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죄 모든 개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마이갓 oh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제가 구원 구원에 대해서 지금은 그때 우리가 이제 구원해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라 하는 거죠. 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방법? 그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걸로 봐서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러한, 이러한 그 흠이 없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야 정말 교회 대학부, 청년부, 일반 교회를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이는교재가 성령의 교재인데 저는 사실 육신의 교재만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너무 학생들이 부러워요.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라게 내가 저 학생들이 이걸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열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성화의 삶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닌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스피론이 나오잖아 따라해, 스피론. 스피론. 스피론. 여기가 매는 나세에요 나. 매, 스피론 하면 점음 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스피러스가 점음 결점을 의미하는데 매 스피러라는 점음 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의옥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신다. 대신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들은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자 우리 이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남편과 아내간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죠. 어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저의 배우자가 훨씬 저보다는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꼭 어떤 걸 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들한테 뭘 요구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더 어마무시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위해서 뭐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죠. 자, 그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제 팀원분 중에 인도분이 계셨어요. 인도에서 아주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제가 차 한잔 하자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주의를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저를 딱 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너에겐 여자란 네 와이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힌들교오 <웃음> 신대는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부터 너의 삶은 끝났다. 너의 삶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뼈빠지에 일하다 가는 것이다. 검쩍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다 눈이 간다. 그건 음란한 행위와 아내에 대한 배신행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y e 조 Joseph, follow you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렇습니다. 어, 우리 가족이 다 아는, 아는 형제입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전화를 협박합니다. 회개하라고. 자, 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줬는데 우리 남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형제다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영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금 게지라를 떠는 거예요. 쉽게 말하잖아요. 어, 왜 게지라를 떠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들어가려고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어요?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화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